그거, 설마! 나이스! 제발, 제발, 제발, 제발! 나이스! <웃음> 와, 강력하다. 좋아요. 자, 이번에 할 포켓몬은 심의 회황 한카리아스입니다. 본가에서는 600쪽의 포켓몬으로서 나름 그래도 순위권에 들어가 있지만 이 세계의 우리 포유에서는 낮은 티어의 황자 되겠습니다. 자, 이 한카리아스는 평타 기반의 포켓몬이죠. 강력하긴 합니다. 하지만 성장이 되기까지 너무 많은 고통과 힘의 고열을 빨아가며 성장하는 포켓몬이죠. 하지만 약속의 한카리아스로 진화를 하게 되면 혼자서 웬만한 오브젝트를 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포켓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스킬을 사용할 것이냐 드래곤 다이브와 드래곤 크루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진입 물건은 힘의 머리띠와 기합의 머리띠 그리고 약점보험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사용할 겁니다 자 배틀 아이템은 에나비 꼬리, 탈출 버튼, 망병통치제 이렇게 세가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빠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에나비 꼬리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심의 해와 강력한 한카리아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글은 비구리한테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꾸린과 같이 아래쪽 내려갈 거예요 자 아, 먹어. 우리팀이 먹었나요? 자 우리팀이 먹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저는 약하니까 빠질게요 지금 상어가 초반에 싸우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뺏기는데? 아, 안돼 우리 상어 불쌍하지 않나요? 이렇게 불쌍한.. 상어! 냠냠 먹었어요 먹었어요! 자 빠지겠습니다 빠져야 돼요 그냥 버텨야 돼요? 어쩔 수 없어 한카리아스를 고른 그대 감내해야 됩니다 7,8레벨 될 때까지 버티겠습니다 드래곤 크루가 나올 때까지 해버려 해주도록 할게요 심지어 위 뺏겨버렸네? 어, 어떡하냐? <웃음> 네가 고른 한카리아스다 버텨라 참고 견뎌라 모여라 얘들아 모여야 돼 모여야 돼 아직 모르는 거야 한테레스는 나중에 커지는 거랍니다 지금은 아니 한카리스왜 함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이런 거자 요런 거를 노려서 하는 겁니다 자 기다려 기다려 에이스번 에이스번 나이스 야야야야 야, 야, 야! 아니 리자먼 뭐해 잡아 나이스 하하하 <웃음> 자 됐어 됐어 됐어! 자 뺏겼지만 나쁘지 않아!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충분히 가능해요 아직 아니에요 자 들어가서 한반복 하나 둘셋넷 다섯! 와 대박이다 이거지!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한카리아스가 좋답니다 진짜 좋아요 야 뭐야 이거 와 캐리했어! 와판 아, 캐리! 야 와 궁극기 이렇게 약속에 13레벨이 되면 한카리아스는 강력해지니까 그냥 버티세요 <웃음> 와 대박이다 자 가자 우리 심의 아기 왕자 한카리아스로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까불로 까부는데 피카츄 뭐해? 피카츄야 너 뭐해? 야 피카츄야 너 뭐해? 에? 뭐해? 뭐야 얘 뭐해? 피카츄! 왜? 이거 내 거야 얘들아. 왜 먹어? 먹지 마. 자, 일단 오 레벨 됐고요. 아래쪽 가면서 비킨 먹는 거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렇게 안 먹으면 비킨은 제 거예요. 냠냠 맛있쩡 꿀을 <웃음> 넣을 수 있을까? 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꿀,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아, 나 간다 안녕. 나 <웃음> 드래곤 바이브 이거 주면서 피카츄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죽었어요. 나이스 좋아요. 아, 야 이거 이거 묶어줘. 이거 묶어줘.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. 나이스! 좋아! 엄마. <웃음> 게임이 깔끔하게 이기고있고요자 이제 대놓고 집에 가요 자 이거는 위쪽에 좀 커버를 가줄게요 아 이거 들어.. 먹어버렸네 이거 설마! 나이스! 제발! 제발! 제발! 제발! 나이스! <웃음> 와 강력하다! <웃음> 자 강력합니다 좋아요 좋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게 우리 한카리스의 최고의 장점이겠지요? 잠깐만 우리 친구들이 좀 까부는데? 하나 둘셋넷 다섯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을까? 약 누가 버려? <웃음> 아 한카리아스 캐리다자 일단은 아래쪽 끌려 됐고요 자좀더 고혈을 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친구들아 미안해 나 한카리아스 자 됐어요 됐어요 자 요것도 먹고 우리 피카츄를 조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 컸습니다 5분이 넘어가기 전에 한카리아스가 됐고요 자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좋아요 야 이거 제대로 컸는데 이번에 정말 제대로 컸어 이렇게 아주 잘끈 상어는 오랜만에 봐요 상어가 이렇게 좀 크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자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서 두묶기 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즈 이거 이쪽으로 데려가면서 아이고 하나, 나 둘, 셋, 넷, 다 죽어. 아하하하! 죽어버렸네. 좋아. 게임 끝나버렸다 이 말이야. 개골았지. 어디가 우리 개골 어어어어 어? 어? 어?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아하하하! 아 너무 까불었어요. 어디가? 어디가니? 아 어디가? 어디가? 어디가? 어디가? 깨보락지 어디가? 어디가? 아이고 뭐이 자식아! <웃음> 하나 둘! 와 진짜 세다! 자 드래곤 크루 슬러프 찍어주면서 완벽하게 진화를 해줬습니다. 자 계속 커.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. 빨리 15렙을 찍어야 한다. 우리... 어 뭐야 게임 끝나버렸네 우주문좋을까아 <웃음> 끝나버렸다. 아 썬더가 나오기 전에 15렙을 찍을 것 같아요. 지메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바닷어 죽어! <웃음> 허.. 잠깐만 우리 간호사가 제라를 쫓는다 이 말이죠? 허.. 너 일로 어디가? 주어옹주지자 <웃음> 이제 진짜 강력해요. 이제 적 팀들 버거손들 방법이 없습니다. 진짜 없어요. 한 칸에서 잘 크면 그냥 녹아버려갖고 잘.. 이거 뭐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. 자 이거 지금 센거봐. 뭐 이렇게 세냐? 나도 깜짝 놀랐다. 썬더를 칠 수밖에 없어요. 저 친구들은 썬더를 쳐야 이길 수 있거든요. 자이걸좀 쳐주도록 할게요. 평타를 채워 주면서 셋넷 넷, 넷, 다섯 필요없어 필요없어 궁극기도 필요없어 이제. 자 깨고락지가 아, 우리 그 궁극기로 뭔가를 어? 하려고? 하는 것? 같은데? 안 되지! 어이구! 이렇게 어그를 끌었을 때 피카츄가 먹어졌다 <웃음> 게임 끝났네! 캐리했다 캐리! 자 좋아요 그럼 가운데 넣어주면서 게임을 한번 끝내 보도록 하기 전에 우리 피카츄! 잘 가! 어 죽어 그냥! 아 그러니까 초반에 어 왜? 왜 그런 짓을 해? 왜 그런 짓을 해! <웃음> 자넣어 아이즈 주면서 때려 때려 자 버치 진짜 버치 충분히 멋져요 제라라도 있고 우리 한카리아스가 때릴 때가 나 아주 강력해지거든요 그제 친구들이 저를 때리면은 약점 보험이 적용이 돼서 아주 쉽답니다 <웃음> 자 좋아 게임 끝났다 뭐이빛까지 주고. <웃음> 아 어디가 우리 피카츄 귀여운 피카츄 어디 갈까 <웃음> 자 그럼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와 뭐야 이 한카리아스는 중반까지 아주 힘든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포켓몬이에요 현재 상태는 하지만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다면 혼자서 모든 오브젝트를 먹을 수 있는 포켓몬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카리아스가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메테에 맞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정말 나쁜 포켓몬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